대구 경북에서는 그나마 마지막까지 선전했는 곳이 구미입니다. 그 산업단지에 계속해서 인구 유입. 하지만 그런 구미도 현재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경북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때 그나마 구미는 선전을 했죠.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 구미에서 생활하고 졸업했는 제 모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미 아파트 얼마까지 하락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중앙 S 클래스 에드비우 힐스 총 세대 수는 1,220 세대, 상당히 세대 수가 많은 편이고요. 29 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중공토건. 평수는 30평과 34A, B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은 2억, 그리고 최고가는 3억 3,700까지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34평 A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6,500. 현재 가격은 2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예전 평균가액이 2억 3, 4천이었습니다. 그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광통전세 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예전 거래 금액이 3억 3천, 현재 거래 금액은 2억 2천입니다. 전세를 보게 되면 최고가가 2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21년도, 22년도 대부분 2억 9천입니다. 이런 아파트의 전세는 대부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평 비타의 거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28배 0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거래되는 금액은 2억 7천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매물이 47건이 나와있고 전세가 26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옥계 5mm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029세대, 마찬가지 세대수가 많은 편이고요. 건설사는 우심상업개발 그리고 건축은 2010년 건축되었고 청수는 32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35평에서 53평까지 다양하게 평수가 있는데 예전금액 최하가 1억 8천, 하지만 최고가는 3억 5천까지 거래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로 해서 2억 2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35평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요. 35평 B타입. 최고가 3억 천에서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35평 B타입에 2평, 1평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좀 희한한데. 그리고 최고가 3억 9천. 계속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2억 3천. 46평. 최고가는 4억 4천. 그리고 현재 거래가 없이 4억에서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평. 최고가는 4팔 8천 상한가마 치고 현재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깡땡 전세 여부를 보게 되면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2억 2천 5백이고 예전 전세를 보게 되면 최고가 2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1억 7천까지 전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2억 중후반대의 대부분은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미 옥계세영리체드 프라임 상당히 아파트 이름이 깁니다. 이게 아파트 이름 길게 하는게 유행인가봐요. 세대수가 901세대 세대수도 많은 편이고요. 일단 사용성인은 19년 사용성인이 낮고 건설사는 세형종건설 그리고 청소는 36층입니다. 마찬가지 매매가 78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하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평수는 30평, 34평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 가격대가 1억 6천에서 시작해서 최고가가 3억 천,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억 2천까지 내려갔습니다. 34평 마찬가지 예전 가격은 2억 대에 시작했다가 최고가는 3억 7천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은 2억 7천까지 최근에 거래가 되었네요. 마찬가지 34평 B타입 예전 가격은 2억 대에서 시작해서 최고가는 3억4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최근에 2억6천9백에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확인해 본다면 매매가가 예전 최고가가 3억15백 현재는 2억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전세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실제 보시면 이런 전세 거래 자체는 대부분 갭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고가 2억6천까지 전세가 거래되었고 현재는 전세가 1억대로 내려왔죠. 마찬가지 3 4표 엄청나게 많은 전세거래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후가 3억까지 전세가 거래되었고 현재는 1억8천까지 거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상위에 있는 분들은 전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아직 78건이 지금 매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 편한 세상입니다. 이름 짧아서 얼마 좋습니까? 얘기하기가. 세대수는 793세대, 그리고 청수는 24층. 2008년도 건축이 되었고요. 건설사가 고려개발이죠. 저번에 이런 건설사가 왜이 편한 이름을 달고 건축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평수는 28평에서 45평까지 다양하게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고 18년도에는 가격이 약간 높았다가 사실 20년도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지금 최고가가 2억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28평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33평, 34평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예전에 19년도에 1억대 아파트가 최고가를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34평에 1억 9천, 1억 7천, 8천 아주 좋은 금액이죠. 현재 떨어지는 금액대는 2억 초반까지 떨어졌고 마찬가지 35평 예전 거래 금액은 1억 8천, 1억 5천이네요. 최고가는 2억 7천까지 거래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1억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1억대 그리고 최고가는 3억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39평 마찬가지 거래되는 금액이 1억 9천 대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금액대는 그리고 최고가는 3억까지 거래가 되었다. 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2억 초반대. 45평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2억 초반대. 최고가는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45평 마찬가지 2억 초반대. 아 45평도 2억 초반입니다. 이런 정도의 아파트 금액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전국에 보편적으로 있었다면 정말 서민들이 살기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고가는 3억 6천대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거래가 없는데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66건이나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계속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미린 풀하우스입니다. 세대수 1225세대, 세대수 상당히 좋죠. 그리고 중공은 16년 건축되었고, 청수는 2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평균은 평균, 평수는 평균적으로 33평에서 39평, 그리고 예전 금액은 1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3억 9천,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근자에 2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33평 마찬가지 예전 평균적인 금액은 2억 초반대, 최고가는 3억 9천, 거의 3억 후반대까지 평균적으로 최고가가 거래가 된것 같고요. 현재 계속해서 많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2억 5천 중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33평 비타에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2억대, 그리고 마찬가지 최고가는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2억 중후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34평 시타의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2억 초반대 그리고 최고가가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거래되는 금액은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9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예전 거래되는 금액은 2억 중후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근자에 몇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3억 중반대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39평 B타입은 많은 거래가 없었지만 예전 금액은 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는 5억대를 찍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확인해보면 매매가가 최근에 2억 후반대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최근 금액이 2억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3억 초반대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마찬가지 구미도 깡통 전세에 상당히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매물이 82건이나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현 금액보다는 더욱더 금액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 S클라스의 에코시티 세대수가 1532세대 엄청난 대단지죠. 그리고 건축은 17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마찬가지 청소는 25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실거래를 확인해보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2019년도에 평균적인 가격대는 2억 4천대 그리고 최고가는 4억 2천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내려가는데 가격대가 2억 5천대까지 내려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4평 비타인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이 보여지죠. 최한은 2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4억 초반대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2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33, 38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3억대 초반대에서 최고가는 5억대 중반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근자에 계속해서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은 3억 6천 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43평 예전 거래 금액은 3억 중반대 최고가는 6억까지 올라갑니다. 6억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4억대 그리고 72평 거래량이 없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33평 비타입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 금액들이 2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전세 거래량의 평균적인 금액대는 3억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근자에 이제 1억 후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대부분 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분들은 깡통전세의 위험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지금 현재 131건이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가격 하락 여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깡통전세 노출에 엄청나게 취약한 주분들이 있다. 전국의 갭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경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깡통전세 위험성은 대부분에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히 HUG 허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구미 마찬가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그리고 깡통전세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구미 또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